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은제품이 약간 공기 중에 있으면 산화가 되죠. 이 은제품을 한번 폴리싱을 해보겠습니다. 폴리싱은 그냥 뭐 치약이나 뭐 그런 걸로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보면 폴리싱 천을 팝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산건 아닌데요. 여하튼 안쪽에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폴리싱 천은 인터넷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싸기 때문에 이 천으로 은제품을 빡빡 문대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생겼어도 이걸로 그대로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산화가 많이 된 제품 검은 게 검은 검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쵸? 이 제품을 잘안 보이지만 티파니에 코입니다. 왼 제품이고요. 한번 폴리싱을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그 무엇은 없고요. 이렇게, 좀 약간 보여주기 위해서 덜 더러운 곳으로 조그만했는데 게코가보이죠이죠 여하튼 계속해 보겠습니 네, 이렇게, 이렇게, 볼시면이완벽이완아하데게좀아의데요난 상태입니다. 잘보이시죠이쪽죠 안쪽도 티파니의 코가 그 보이고 네. 영광의 상체를 살짝 보시면 여기가 약간 더러운데 뭐 상관없죠. 금방 잘 씻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는 초록 약간 초록색이었는데 이렇게 더러운 은 산화된 뭔지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검은 때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제품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폴리신천을 인터넷에 사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깨끗이 씻기기 때문에 느낌도 좋아요. 뭔가 이렇게 잘 씻긴다는 느낌. 생각보다는 빨리 씻겨주고요. 세척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